이번 주에도 여우신랑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이랑 이어져서 지난 영상 다시 보고 오면 좋긴 한데요. 그래도 이미 한번본 영상 다시 보기 귀찮을지도 모르니까 지난 이야기 잠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우혼혈 강감찬. 똑똑하긴 한데 키가 작고 못생겨서 아빠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빠 친구 딸 결혼식에 갈 때도 안 데리고 갔어요. 근데 사실 이 결혼식 주인공인 신랑은 사람이 아니고 백여우였습니다 진짜 신랑이 잠깐 가마에서 내린 틈을 타 신랑을 습격하고 신랑의 혼을 뺏은 다음 신랑으로 둔갑한 거예요 근데 진짜 신랑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아무도 여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기어이 아빠 말안 듣고 잔치에 온 강감찬만 빼고 말이죠 여차저차해서 강감찬은 신랑의 정체를 밝히고 여우도 퇴치하고 진짜 신랑도 찾고 그새 여우 새끼를 임신한 신부 문제도 해결합니다 요약 끝! 여우 신랑은 인간으로 둔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백여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국의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구미호였다거나 그냥 여우였다는 버전도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는 신랑의 정체가 백여우였던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 흰색 여우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딱히 신성해 보인다거나 요괴같이 느껴진다거나 하지는 않죠. 우리는 유튜브, TV를 통해 북극여우나 알비노 여우를 쉽게 볼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여우들을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주로 서식했던 여우는 불려시 불녀우라고 불리는 붉은색 털을 가진 여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백여우를 일반적인 여우와는 다른 특이하고 신이한 능력을 가진 여우요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야기 속 백여우는 변신할 때 딱히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공중제비를 돌아서 변신한다는 말이 있긴 한데요. 아마 이건 당시 유행했던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 영향을 받아 생긴 말 같습니다. 이 여우, 여우답게 꽤나 철저합니다 혹시나 자기가 변신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정체가 들통날까 봐 타겟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타겟이 잠시 혼자 있는 틈을 노려 타겟의 혼을 빼앗고요 혼이 없는 껍데기는 사람들이 굳이 찾지 않고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둡니다 이건 뭐 거의 첩보 영화 같죠 이런 짓을 굳이굳이 해가면서 사람으로 변신하는 이유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식을 얻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신부와 만난 지 하루 만에 자기 자식을 임신시켰다고 하니까요 자식을 낳은 뒤에는 뭘할 생각이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간에게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 같네요 여우신랑은 딱히 퇴치하기 어려운 존재는 아닙니다 이야기 속에서도 그냥 힘센 사람 몇 명이 둘러싸고 두들겨 패서 퇴치했어요 다른 나라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물리력이 참 좋은 퇴치 방법인 것 같아요 아새 신부의 몸에서 자라났던 여우 새끼들도 그렇게 퇴치하기 어려운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강감찬이준 약을 먹자마자 바로 죽은 여우 새끼를 낳았으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강감찬의 엄마였던 여우랑 이 이야기의 여우신랑의 최후가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거예요. 강감찬의 엄마인 여우는 퇴치되지 않았습니다. 여우에게서 아이를 받은 강감찬의 아버지가 여우를 퇴치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 여우신랑은 퇴치되었죠. 그것도 여우배 속에서 자라는 강감찬에게 정체가 들켜서요 똑같은 여우이고 똑같이 인간하고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가졌는데 이두 요괴의 결말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강감찬의 엄마인 여우는 나쁜 짓은 안 했는데 여우신랑이 한 일은 범죄잖아요 강감찬의 탄생설화에서 여우 엄마가 한 잘못은 거의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강감찬의 인간 어머니가 했어야 했던 일을 자기가 빼앗았다는 것 정도. 하지만 여우신랑이 한 일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도 범죄입니다.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을 납치한 데다가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고 그 사람인 척사칭까지 했으니까요. 여우엄마는 퇴치되지 않았는데 여우신랑은 퇴치되었던 건 아마도 그래서겠죠. 그런데 여우신랑은 퇴치되고 여우엄마는 퇴치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야기 바깥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그시대의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고 이야기를 공유하던 사람들의 가치관도 담겨 있으니까요 여우신랑과 여우엄마의 대접이 다른 이유도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상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요 여우신랑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퇴치되었을 수 있습니다 강감찬은 고려 사람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지고 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남자들에게 가정의 권력을 몰아주는 제도 가부장제가 있었던 시기였고요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 아들에서 또 다른 아들로 가족의 모든 재산과 계급과 지위가 상속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가 가장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물려받을 남자가 없으면 가문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가문의 모든 걸 상속받을 남자가 그 집안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몇 세기 동안 쌓아왔던 우리 가족의 모든 게 우리 가족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심지어 인간도 아닌 요괴였다면 그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 여우신랑은 퇴치되었어야만 해요. 우리 가족과 아무 연관 없는 요괴가 우리 가문이 쌓아온 모든 걸 가져가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여우 엄마는 어떨까요? 여우 엄마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요괴긴 한데 어차피 우리 집 유산을 상속받을 것도 아니고 애아빠는 우리 가문 사람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유능한 아들을 낳아준 존재니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처럼 옛날 이야기에서는요 인간이 아닌 존재 즉 이물과 인간이 결합을 할때 이물이 여성이라면 그 결합이 긍정적으로 비춰지지만 이물이 남성이라면 결합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조선 건국 신화에서도 환인과 결혼한 고민 웅녀는 참을성 있고 아름답고 뭐 좋은 건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물론 이게 모든 옛날 이야기에 적용되는 건아니고요 예외도 있습니다 이 얘기도 신랑이 아니라 신부가 여우였던 버전도 있거든요 그냥 옛날 이야기는 이런 경향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요새 느끼는 건데요 제가 인간을 별로 안 좋아하나봐요 자꾸 요괴나 귀신 쪽이 불쌍하고 인간이 나쁜 쪽이라는 이야기가 떠오르거든요 알고보니 신랑이 사이코패스여서 동네 동물들을 다 죽이고 다녔고 그것 때문에 백여우의 가족은 죽고 백여우만 살아남았다면 그리고 다친 여우를 돌봐준 사람이 신부였다면 그래서 여우가 새 신부를 구해주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거라면 뭐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무대를 현대로 바꿔서 항상 인간에게 시달려온 알비노 여우와 주변 간섭 없이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알비노 여우는 특이하게 생긴 외형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팔려다니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들이 오랫동안 돈을 벌기 위해 여우를 지극정성으로 관리했고 그 덕에 몇백 년을 살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지만요. 그 몇백 년을 평생 철창 속에서 살아야 했던 여우에게 장수는 오히려 저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창 속 여우는 자신에게 변신 능력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능력을 사용해 사육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결국 다시 인간에게 붙잡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뻔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편하게 살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한편 이 여우처럼 타인의 눈에 띄지 않고 평범하고 잔잔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인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려면 적당한 나이에 적당하게 결혼하는 게 꽤나 중요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어요. 이 둘이 만나 잔잔하고 평화롭게 살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우에게 아무 관심 없는 인간은 여우를 통해서 기혼자 칭호를 얻고 인간에게 아무 관심 없는 여우는 인간을 통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는 평화로운 일상을 얻는 거죠. 이 둘이 사랑에 빠져도 재미있을 것 같지만 사랑에 빠지지 않아도 잔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쓰고 보니까 이것도 인간이 나쁜 이야기네요. 여우신랑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강감찬과 호랑이 승려 이야기로 이번 이야기 주머니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온이었습니다